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힐플립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힐플립은 뒤꿈치로 보드를 찬다고 해서 힐플립이라고 합니다. 힐플립이랑 킥플립이랑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보드 타고 한 1년 동안은 킥플립 힐플립 구분을 원했어요. 그래서 일단 비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킥플립이랑 힐플립은 보드가 돌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보통 힐플립을 타는 사람은 힐플립만 파고 킥플립만 타는 사람은 킥플립만 파는데 둘다할줄 알아면 더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힐플립이 더 쉬워요 킥플립은 발목 스냅을 써야 되고 힐플립은 발목 스냅이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알리을 어느정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알리을 하지 못하면 보드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보드가 돌고 있는데 그 위에 발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리를 꼭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플립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힐 플립을 할때발 자세를 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왜 여기에 놓냐면 알리할 때는 이렇게 놓는데 힐 플립을 할때는 약간 빼고 해요. 그래야 밸런스가 좀잘 맞춰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놓고도 힐 플립 잘 하시더라고요.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 스케이터 영상들을 봤는데. 프로 영상들을 봐도 이렇게 놓고 하는 프로가 있고 이렇게 놓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둘 중에 편한 걸로 해 보세요 제가 하는 방식은 여기서 알릴을 똑같이 합니다 알릴을 똑같이 해서 알릴을 하면 앞발이 접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딱 차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를 쳐야 됩니다 여기 여딱 대각선을 쳐야 됩니다 발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각선으로 찰때 조금 일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나가면요. 발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헛발질을 하게 되죠. 헛발질 하면은 보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리 사이로. 다리 사이로 들어오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발 자세를 이렇게 놓고 알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반바퀴가 돌아갈거예요 그게 힐플립 감싸는 방법입니다 힐플립은 알리랑 거의 비슷해요 킥플립도 뭐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지만 킥플립은 발목을 꺾었다가 이렇게 돌려주면서 차는 동작이 들어가는데 힐플립은 여기서 바로 차기만 하면 돼요 알리는 미는거 힐플립은 차는거 그게 끝이에요 일단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 발자세를 잡고요 여기서 알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알리를 하면 은 어, 플립이 조금이라도 돌아요 우선 알리를 해 볼게요 알리 자세에서 알리 발 자세를 이렇게 힐 플립 자세로 놓고 알리를 해 볼게요 발 자세만 바꿨는데도 보드가 돌아가요 맞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처음에는 발 자세를 잡고 앞발만 올리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앞발만 올리는 연습 그다음에는 이게 되면 뒷발을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양발 다 따로따로 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뒷발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알리랑 똑같아요. 여기서 알리랑 똑같은 팝을 치면 됩니다.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앞발 앞발을 알리는 이 자세에서 미는거고 힐플립은 여기를 차는거예요좀 전에 1인칭 시점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차게 되면요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요 절대 발이 바로 나가면 안되고 알리 모양을 가져가다가 차야됩니다. 그리고 방향도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상들 잘 보시면 분명히 앞으로 찹니다. 저도 앞으로 차고 근데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찬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알리 방향으로 찬다고 생각을 해야 제대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야만 앞발이 헛나가지 않고 뒷발도 높이 뜨면서 이쁘게 돌아가요 왜냐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차니까 노즈를 이렇게 누르면서 차거든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갔다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플립을 찰때 또는 플립을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거를 말해드리겠습니다. 플립 계열은 전부 다 발밑에서 도는 거예요. 보드를 띄운 다음에 다리를 들잖아요. 다리를 들고 있으면 발밑에서 돌아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플립을 절대 탈 수가 없어요 플립을 아무리 해도 안 타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보드가 발밑에 있지 않아요 보드가 한 바퀴가 돌든 반바퀴가 돌든 어떻게 돌든 간에 발밑에 와야 돼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힐플립은 금방 탈수 있어요 제가 딱 반만 돌려서 타볼게요 실패해도 발밑에 왔어야 돼요 금방처럼 금방처럼 반바퀴만 돌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더 연습하면 바로 탈수 있어요 발을 더 빠르게 차면은 보드가 빠르게 돌거든요 그래서 힐플립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거는 발을 앞으로 찬다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찬다고 생각하는 거두 번째는 발을 얼마나 빨리 차느냐 최대한 빨리 노즈로 가져가서 빠르게 빠르게 차야 돼요 빠르게 보드 위에 무조건 발을 올리는 거 그걸 생각하세요 어이거저도안 되면 일단 한 발만 올리세요. 오른발 올리고 왼발 올리고 양발 올리기. 그거 기억하시면 연습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모르시겠는 거나 궁금한 거이 트릭을 연습했는데 잘안 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들 때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